안녕하세요. 철원공인 t v 소장 방이선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재건축 기간 동안에 새로 거주하기 위해서 A주택이 재건축이 될 동안에 어,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요 B주택이 얘가 다시 이제 또 재건축이 되면서 관리처분이 난거예요 어, 이렇게 관리처분 인과일 이후에 이 대체주택을 요건을 다 충족을 해서 1년 이상 거주 뭐다 충족하고 어,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얘가 대체 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에 어, 대한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. A 사업식 인가 이후에 물론 샀겠죠. 요그 이후에 1년 이상 거주를 했고, 근데 양도할 당시에 얘가 또 입주권이 된 거죠. 이럴 때 이제 대체 주택 적용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. 어, 흔히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내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예를 들어 올랐잖아요. 입지가 좋은 자리고 해서 어, 그러다 보면 새로 이사 나갈 집도 그 다음 옆에 어, 또 조금 꼬물꼬물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뭔가 좀뭐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있고 이런 곳을 실거주 그러니까 몸테크를 하면서 대체 주택을 어, 투자를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실제로. 근데 그게 내가 제일 처음에 어, 원래 제일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재개발, 재건축 그 집이 어, 실제로 완공이 돼서 입주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원래 샀던 그 뒤에 대체 주택을 비가세로 집인 상태로 탁 팔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얘도 또막 입주권 바뀌고 이랬을 때 과연 그다 적용을 해주느냐 궁금하지 않아요? 1년 거주 이런 건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해주는지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지 사실관계부터 한번 볼까요? 여기 올라와 있는 질문에 2004년도 11월에 서울에 있는 A주택을 매수를 하셨어요. 어, 그리고 이 A가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난 거죠.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나중에 이 재개발을 재건축을 위해서 요 이후에 대체 주택으로 지득을 한 경우에는 대체 주택 혜택이 있잖아요. 그요 이후에 사업식인가 후에 B주택을 지득을 한 거예요. 이게, 여기까지 진도예요. 그리고 여기에 1년 이상 거주했어요. 거주 다 했습니다. 거주를 했어요. 거주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요 A주택이 완공이 됐어요. 재개발, 재건축하던 집이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 A로 B에 1년 이상 실 거주 요건을 채운 전 세대원이 전 세대원이 실입주를 했어요. 전 세대원이 이사해가지고 1년 이상 현재도 거주 중이에요. A 완공된 그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A를 홀딱 팔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비가세가 됐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가 있냐면, B 주택이 내가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 1년 거주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, 어 A 완공된 새 아파트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직 B를 팔지 않았는데, 얘가 어 다시 또 관리 처분이 나버린 거예요. 내가 몸테크로 사업생인가 뭐난그 점에 집을 사가 들어갔는데, 얘가 관리 처분인가가 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. 1년 거주했던 그 집이 관리 처분이 났고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팔았어요. 팔고 난 뒤에 이 집은 이제 주택이 멸실까지 되고 지금은 멸실된 그런 입주권 상태인 거죠. 요런 상태입니다. 이해되시죠? 질문이. 요런 질문에서 요 질문을 그림으로 또잘 설명을 해놨어요. 해 취득했고요. 사업신 인가 났고요. 완공대가 이사 들어갔어요. 사업신 인가 후에 여기 사업신 인가입니다. 요때 취득했어요. 취득해가지고 1년 이상 거주했어요.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. 그런데 양도하기 전에 얘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버렸어요. 요 양도 사이에 끼어들어온 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요 이후에는 뭐라고 해? 입주권이 된 거예요.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한 거예요. 이럴 때 이럴 때 이분 질문은 뭐였냐면 어, 재건축 사업기간 중에 이렇게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체주택이 아까 입주권으로 바뀌었죠. 입주권 상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요?에 대한 게 질문이에요.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정답은 받을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없음. 그냥 입주권으로 보는 거예요. 주택이 아니고 대체 주택이 아니고 뭐 대체 입주권이란 말은 없잖아요. 그죠? 입주권이 돼버린 거예요. 그거는 앞의 집을 비과세로 파는 게 앞의 집이 아니죠. 대체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을 하는 걸 적용을 안 해주겠다. 이 말입니다. 회신 한번 자세히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볼까요? 어, 기질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요 남바대로의 해석 사례가 있어요. 뭐 있는데 요 중에 앞에 거요 사례를 한번 플러스 설명을 드리면요.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걸 한마디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게 되죠. 사업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려고 그 뒤에 산 집을 대체주택이라 합니다. 그걸 취득한 후에 당의 주택에 대한 도정법 48조 규정에 따른 관처 인가가 나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. 가 그러니까 집이었던 게 입주권으로 바뀐 걸 양도한 경우에 소시령 156조의 2.5항 이게 대체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. 이 규정을 적용을 받냐 못 받냐 했더니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적용 받을 수 없다. 뭐를 팔아야 된다고 해? 집을 팔아야 됩니다. 대체주택을 한번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.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가 사업시행 그 인가일 기준입니다.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 1주택을 소유한 1, <웃음> 1세대가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어딘가 살다가 오도록 비켜줘야 집을 지을 거잖아요. 그렇게 뒤에 취득한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하거든요. 요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이걸 처분하고 전 세대가 여기 입주하면 얘를 비과세를 해줘요. 1년 이상만 살고 나면. 근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좀더 꼬물꼬물 투자가 분위기가 움직이는 곳에 몸테카로 이왕이면 들어갔더니 얘가 1년 1개월째 관리처분이 나버렸어요. 입주권 상태가 됐어요. 이 상태에서 내가 처분했어요. 아, 1년 살았고 전 세대가 새로 지은 곳에 실입주했고 대체주택 되는 거 맞죠? 아직 집은 철거도 안 했습니다. 집이 우리가 이사와서 공가로 그냥 빈집으로 있습니다. 근데 관리처분 난 지는 한 달이 됐어요. 예를 들어서 이거 대체주택 요건 되는 거 맞죠? 하고 살짝 궁금해하실 수 있죠. 정답 안 된답니다. 안 된다. 반드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양도하셔야 됩니다. 재개발 구역에 대체주택을 구해가 들어가신 분은 1년 딱 사는 거 채우고 얼른 나와가지고 다른 데 전세 들어가시고 그 대체주택은 입주권 되기 전에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 양도 완료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세금 안 냅니다. 그럼 대체주택을 그럼 그거 팔고 그 뒤에 다른 집을 또 샀어요. 입주하기 전에 집을 두채세채 채 계속 샀어요.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대체주택은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. 그렇게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, 재개발 관련해서 외면 굉장히 꿀팁인데 모르면 아주 애매해 가지고 사지도 팔지도 못할 그런 소소하면서 꿀팁들을 다뤄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 보이죠 <웃음> 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롱소장이 뿌잉뿌잉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<웃음>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셔도 도움되는 자료들을 올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.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